우리 불도저 사러 갈건데 엄마랑 미리 약속하고 가야돼 약속 약속? 약속 약속. 우리 지금 어디가? 불도저 가네 어 맞아 맞아 붓띵! 뿡뿡뿡뿡뿡뿡 빈아빈아 어디가 지금? 불도저 가네 아 진짜? 너무 이거 먹어. 엄마 먹어. 우빈아, 우리 오늘 불 떠자마한 게 사러 왔잖아. 응, 죄송 응. 어, 우빈이 지금 손에 있는 거 뭐야? 언니 개사지. 어, 그래. 그럼 이제 가면 됐지? 가자. 이게 뭐야? 오빠 이거 뭐야? 오이야아 조금만 춥다. 이지 또줄 거야, 아이스크림?